그 1월달 날씨가 워낙 추웠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대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안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시퍼농부 어... <웃음> 지금 마늘밭에서 방금 캔 마늘인데요. 야, 이 뿌리 좀 보십시오. 야, 제가 보다 보다 이런 뿌리 처음 봅니다. 마늘 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뿌려도 되구요. 물에 녹혀서 점저 호으로 해서 그. 관주를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 뭐, 다, 완전히 다용도로 사용할수있네 그리고 이제, 아, 영양제 뭐, 좋은 게 없을까 고민스러울 때는, 1100, 500백 희석하셔가지고, 옆면, 옆면 살포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슈퍼추비. 추비를 이제, 공동 구매한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네. 자, 언제부터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거 말씀 좀 해주시죠. 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11월달에 콩을 수확해 내고 그 다음 땅장만 해가지고 이제 양파를 심었거든요. 올 겨울에는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 동해를 많이 입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밭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오늘 벗기기 시작했거든요. 보직포를안 씌워준 밭들은 푸른기 없이 이렇게 잎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보직포 효과를 올해는 톡톡히 본것 같습니다. 다 잘린거 아니에요? 뿌려 지금? 네 잘린거죠 아이고 잘리튼실한게 튼실한데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정식 날짜가 11월 20일 넘어서 심은거 치고는 네. 올겨울 날씨 이렇게 12월달 그 1월달 날씨가 워낙 추웠었는데 그래도 이정도 같으면 대만족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그 정도는? 안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웃음>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잡혀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비료를 한번 살짝 주워주고 이제 생기를 한번 돌게끔 비를 맞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 날씨 따뜻해지면 이제 곰팡이 균이라든지 어, 이런 게녹균병 생기지 않게끔 뭐 예방 차원에서 어, 살균 효과 날수 있는 살균제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살포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10월 4일부터 정식해 가지고 10월 10일 정도까지 그렇게 정식했습니다. 여기도 부지포를 입히셨나요 예, 네, 보지포가 아니라 마늘은 올해 전부 다 이제 이중 비닐, 이중 비닐 다 씌웠습니다. 마늘은. 지금 다 걷으신 거고. 예, 네, 이제 다 걷었습니다. 언제 걷었어요? 어, 요거는 이제 한 10일 정도? 아, 10일. 예, 네, 10일 가까이 됐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마늘이 이제 착 봐도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올해 날씨가 많이 추워서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뿌리를 활착을 많이 못한 자리들은 어 그리고 또 마사가 밑에 모래랑 마사기가 많은 자리들은 동해 입은 곳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이제 봄이 왔었을 때어 질소 성분이라든지 비료 성분을 빨아가지고 어, 생기가 돌게끔 이제 뿌리에서 양분 흡수를 하고 잎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어 빨리 광합성을 해서 빨리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성장을 빨리 하겠죠 질소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가장 부족한 그 성분이거든요 질소로 한번 보충하셔서 요소라든지 유안이라든지 사용하셔서 한번 생기를 돕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잎이 활력을 받고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어 편식하지 말고 요소만 계속 주지 마시고 어 여러 가지 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NK 어 비료라든지 이렇게 효과 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그 건강하고 튼튼한 작물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충실한데 입이몇개장세보실래요 입수가 뭐 지금 말랐는 거는 빼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립. 아홉 립. 네, 밑에 말랐는 것도 몇장 있네요 네. <웃음> 아직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아직 생기가 그렇게 확 돌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 뿌리 볼수 있네? 네 <웃음> 아니 무슨 털복숭이 같아? 잠뿌리 쪽이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고 지금 시오고네그죠 예. 네. 야 이게 지금 마늘이. 야 이거 알로에야 알로에. 시트 네, 농부 지금 마늘밭에서 방금 캔 마늘인데요. 야이 뿌리 좀 보십시오. 야 제가 보다 보다 이런 뿌리 처음 봅니다. 마늘 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야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26일에 어 이정도 같으면 잘 키워서 올해 마을돈좀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슈퍼 튜비 추비. 튜비를 이제 공동 구매한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네. 자 언제부터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거 말씀 좀 해주시죠 다음 주 중까지 이제 SM판 비료가 배송이 완료될 겁니다 아직 도안 됐어요? 예, 네, 주문 주문 마지막에 하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 주, 좀 계시거든요. 네. <웃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착하고요. 슈퍼 추비는 3월 1일부터 어 밴드에서 이제 주문을 시작할 겁니다. 아, 드디어 3월 네. 1일. 네. 대한 독립 만세. <웃음> 3월 1일. <웃음> 슈퍼 추비가 바로 이제 공지가 되는군요. 예, 네, 공지하고 이제 배송은 제일 처음 배송이 한 3월 10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생산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처음 주문 들어오신 순수, 순번대로 바로바로 바로 배송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국농수산 TV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네. 이취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나는 얼마가 필요하다. 네. 또 어느 정도 나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걸 모아 모아 모아서 또또한 번의 공동 구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10kg가 한포되고요 10kg 그다음, 한 포. 네. 한 팔레트가 120개가 한 팔레트입니다 아 120개 한 팔레트? 네네 이번에 소량으로 나갈 수 있나요? 지금은 그 공장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한참 바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량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량 구매가 어렵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네네 약간 우울해집니다 <웃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주위에 많은 물량을 사놓으시더라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비료 같은 경우는 뿌려도 되고요, 물에 녹혀서점저호으로 해서 그 관주를 하셔도 되고요. 아 이게 뭐 완전 히 다용도로 사용수있 네네. 그리고 이제 아, 영양제 뭐 좋은 게 없을까 고민스러울 때는 천백, 오백, 백 희석하셔가지고 연면, 면 살포까지도 가능합니다. 야 이거 뭐 진짜. 말 그대로 슈퍼츄비네요. <웃음> 다기능으로 모든 그 필요한 작물들에 다 칼슘 공급도 되고, 가리,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고토, 붕소, 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없는 게 없어요. 코로나가 네. <웃음> 네. 지금 생기는 바람에 이제 물류 배송비라든지 원재료 값도 그쪽 이제 수입업체 공장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배송료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농민들한테, 농민분들한테 좀 많은 할인 혜택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공장에서도 작년이랑 지금 하고는 이게 한 10kg 한포 원가 자체가 엄청 많이 올랐다면서. 가격을 얘기했나요 저희가? 얼마라고 말하는지 나안안 <웃음> 가격은 14,000원입니다. 10kg 한포 14,000원 네 14,000원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비료가 10kg에 14,000원짜리 비료가 있어 할텐데 20kg짜리 한포 사용하셔가지고 효과보는 것보다 10kg 한포를 사용하시면 100% 수용성 그 비료이기 때문에 뿌려주셨을 었때 효과면에서는 20kg 한포 한포반 이상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굴. 굴굴 굴 잡수실 때 굴 껍질 안에 있는 굴을 살려그러면 이만큼 부피 많죠? 네. 근데 안에 내용물을,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을 다 끄집어내면 얼마 안 되죠? 이분밖에안 되죠? 고게 10kg라는 얘기구나? 그것만 담아놓은 겁니다 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웃음> 네. <웃음> 이 10kg당 14,000원 14,000원, 네. 60호, 그 다음 120호 네. 반팔레트랑한팔레트 네. 네. 그리고 배송비는 한팔레트에 개인 부담 5만원 그 다음에, 어, 회사에서 5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반팔에 뜨는 개인 부담입니다. 네. 착불입니다, 착불. 자, 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국농산TV 밴드에 공지해드릴 테니까. 네. 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기간 내에 그 주문해주시고 또 받아서 농사를 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웃음> 올해도 봄이 밝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추비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또 우리 계속해서 보내드릴 텐데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3월 1일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웃음> Here we go.